오늘은 화학에서 가장 기초가 될수 있는 몰 농도와 질량을 구하는 문제를 풀어 볼 건데요 한번 문제부터 읽어 볼게요 황산칼슘의 몰 질량을 계산하고 50ml에서의 1.2g의 황산칼슘의 몰 농도와 50ml에서의 0.086 몰 황산칼슘의 질량을 구하라 몰 질량이라는 것은 1몰에 있는 분자의 질량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선 황산칼슘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 하나의 칼슘, 하나의 황, 그리고 네개의 산소로 이루어진 구조고요.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각각 원자의 몰질량을 참고해서 황산칼슘 분자의 몰질량을 다음과 같이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몰 농도는 용매의 부피 분의 용질의 몰수인데,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조금 전 구한 몰 질량과 문제에 지워진 황산칼슘의 질량을 통해 황산칼슘의 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m은 몰 질량이고, 앞으로 나오는 몰 농도와 구분을 짓기 위해 초록색으로 적어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한 몰 질량값과 문제에서 주어진 질량을 대입시키면 다음과 같은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젠 몰수와 부피까지 알게 됐으니 바로 몰 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용매의 부피는 반드시 리터 단위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한 값을 몰 농도식에 대입을 시키면 다음과 같이 최종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0ml에서 0.086몰의 황산칼슘의 질량을 구할 건데 몰 농도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몰 농도는 용매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가 되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몰수는 용매의 부피 곱하기 몰 농도가 되며 이때도 몰 농도는 리터 값으로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몰의 공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몰 질량분의 질량이고 이를 질량에 관한 식으로 다시 고치면 몰과 몰 질량의 곱이 되며 우리가 구한 값을 식에 대입시켜 다음과 같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